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 지어져 있는 스펙라던데 의라고 하는 인식 주체가 무엇인가 분별 안 돼서 특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고정된 자기실체를 생각해 오는데 고정된 자기실체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고정된 자기실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인식들의 흐름만 있어요 흐름이 고정되게 나는 나라고만 라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무엇이 있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생각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상속에 간다 그래서 정자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 무기적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향성이 되는 경향성. 고정된 실체를 통해서 무엇이 나아지면 나와 너가 나나집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는 피육으로 차인 연기적 장애수는 나와 너가 합쳐진 원생명의 하다들만 있었는데 고정을 통해서, 법화를 통해서 나와 너가 나눠지면서 연기적 삶이 애곡됩니다. 연기적 삶이 애곡되고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있겠네요 이 나는 나가 무엇이냐는 아고 너는 너가 법입니다 그런데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을 잘못 알에 있어서 나나 은 것에 지나자놓은 것. 나라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아라 하고 가 법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내가 아니다 진실된 너가 아니다 실제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것을 여하튼 자기 나눔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너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가설 아프지합니다또 다른 남편으로는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온 생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온 생명을 놓쳐가지고 무엇만 보고 사느냐 하면은 분별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오늘 열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 이야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기가 쫑긋해지지만 취미가 없는 분들은 이한시간보내기가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분 취미 없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잘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설법을 잘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법해주는 것이 뭐냐면 가설압법이 되는 거고 또기가 쫑긋한 사람은 또 쫑긋한 대로 맞춰주는 것도 뭐냐면 가설압법이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듯이 중생들이 아와 법의 분별만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와 분별을 거짓으로 설해서 실제는 없지만 은 거짓으로 설해서 또 이야기한다고 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일부러 다 뺐습니다. 의도저 빼고 고정된 실체신대나 고정된 실체신 아, 법을 통해서 유종종상전 종종상전할 때 개인이 소외와 대중소외라고 기여있습니다 왜종종상의 소외냐 가지가지 종종상이 이하 상이 만들어지면은 이 상은 아까 말한 우리들의 삶의 본 모습인 원생명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서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나한테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생명으로부터 아니,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방편으로 지금 분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분별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은 서로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말니다 나는 분별 안된 예를, 예를 들어서 분별 안된 이야기를 하되도 분별을 통해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한계 이 한계는 우리 대중이 함께 갖고 있는 한계라니다 그래서 대중 전체가 사실상 원 생명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은 대중들이 전부 다 분별되어진 즉 대중들이 동의를 거친 사유표현이됩든다 언어표현이거든요. 대중이 갖고 있는 언어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생명으로부터 벗어나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중이 오, 빠르면 하겠습니다. 나는 마치 그것이 옳은 위치이냐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말도 전혀 맞는 말이야. 대중 스스로가 자기 삶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중과 제개인이 소외현상에서 인타나는우리들이한말한눈동자는 어떤 것들도 우리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것에서 전부 다 여러 가지로 전별하고 있다면 서로 서로 전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포예된 현상으로서 전달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요니다 이것은 전부 다 피의식 속에서 시계의식에서 변화된 바다. 아까 시계의식에서 변화된 바다 제8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연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연기의 다른 표현. 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기상에서, 연기실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중생에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되냐면 분별이 문제입니다. 분별. 이 문제 된 분별도 연기된 삶의 장을 떠나서는 분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8식이 연기적인 본체와 분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제8식에 담고 있는 분별을 뭐라고 하냐면 종자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원생명 흐름 속에서 암적인 요소인 분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참 그렇더만요 자의식이 형성된 동물에서만 암세포가 형성입니다. 자의식이 형성된 입니다 자아의식이 없는 데서는 하등 우리가 말하는 하등 공문의 어디에서는 암세포가 발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해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8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영기와 그 다음에 암적인 요소인 자 분별력이 그런데 우리들은 볼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여하튼 총체적인 영적 삶이지만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뭘 중시하느냐 온 생명인 총체적인 삶을 중시하느냐 아니고 암적인 요소인 자 분별력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치면 은 자기 생명이 다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 시기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연기장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그 연기장 속에서 문제된 중생의 삶은 분별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분별의 세계가 있다차 사능변의 유산이다 이 능변의 제80과 제70과 제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기 독특한 자기 영역을 하고 있다. 독특 자기 영역 제8식은 분별을 담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현행해서 우리들하고 이렇끔 저렇음 분별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자의식의 현행을 제7식이라고 하고 아까 말한 분별과 선한 무기적 행동을 제6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일어난 제8식은 우리로 하여금 제7식이나 6식이나 전호식이 있지 않은 장을 만들어내주고 제7식은 우리가 자의식을 키워가지고 제6식은 선악, 시비, 무기적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통해서 만납 행동들이 결정되고 지속되다 그래서 능견이라고 이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또는 무기적 행동은 분별을 동반한 이세 가지 특성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누면 얘 같은 것이 여덟 가지가 되고 또 줄이면 식한 가지가 됩니다. 중생의 삶만 이야기할 때는 분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만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중생의 삶은 분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자꾸. 그런데 이제 이 분별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까만 깨달음이라든가 무분별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시기에 오면은 이제 분별하고 무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왜 분별인데 무분별인가 또 무분별인데 왜 분별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두 가지 관계를 제8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정하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래아 시대입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처음에 분별이라고 하는 중생의 내용을 보고 너는 분별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야구로서 분별 자체가 없어있으면 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러면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게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과 무분별이 동시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도 사지고 논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능가인 같은 데는 이 문제가 경한권 속에서도 해결이 안돼 있어서 어떨 때는 분별만이다. 이 아래아식이라는 이름을 어떨 때는 분별과 무분별이 같이 있다. 어떨 때는 아래아식은 무분별이고 분별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 것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능가경한경 자체에 있어서 차도 이것이 불분명해나화기다 그런 시기가 오게됩니다이렇 제8 아래아식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게 된 시기는 이미 무분별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무엇이 된 시기냐 면은 약이 아니고 병으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은 이제 인명은 종자니 업종자니 하는 것을 뜻입니다. 근데 뒷날 사람들이 개개인도의 전투가 나눠지느냐? 개개인도 나눠진 이유는 분별이다. 그런데 왜 개개인의 얼굴은 전부 다르느냐 개개인의 전부 얼굴이 다른 것은 이 종자를 두개 나눕니다 종자를 종자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개개인으로 개별화되어있는 그런 의식 분별되어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냐면 명론이라고 합니다 명론. 이름과 말이죠 이것은 이름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한말 속에 여러가지 개념이 동시에 같이 다 들어있으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자체도 어렵지만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도 계속 혼자도 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알수 없는데 만일에 우리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이 말을 하면은, 아, 그것은 이런 말이다라고 분명히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분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뭘로 했냐면, 명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는다분별그 다음에 하나는 업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악 시입니다 연나 시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의 색깔을, 얼굴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종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 그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성이니다 경향성. 종자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던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현행과 더불어 무엇인가 활동 속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그와 같이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늘 우리는 분별하려고 해요 분별하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이니 악이니 무기니 여하 튼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계속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여하튼 업종자라고 하는 말이 유식사상에는 없었답니다 그냥 명언종자만 있었다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제1차소 분별과 전학, 시비 무기라고 이야기 했을때 분별을 통해서 나타난 제2차적인 어떤 그 행동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인 명언 종자가 종자의 전체에 있는데, 후기 오면서 무엇이냐면은 자기 얼굴과 자기 국토를 결정하는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기 위해서 업종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식수행에서는 분별인 명언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말을 할때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와 같은 훈련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웃음> 불교수행의 다섯 가지 수행단계에서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또는 수습이 또는 부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 나는것 그 가운데 가행이에 보면 은공존은공중 공종 나름대로 공부를 해 나가는 특징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유식은 유식종 나름대로 공부를 해 나가는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말을 살피는가 여기서 나오는 명의 사성 사대자하는 네 가지. 그것을 가지고서 말을 할수 있는 니다 말과 이름과, 그 다음에 사물과, 이름의 자성과 사물의 자성, 이름과 사물의 차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치 공부, 하도 공부하는 사람이 하도 들듯이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마다 저와 같은 것을 동반시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반시킵니다. 누구나 이름이 사물을 바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만 공부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리에서 그치면 은 겉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분별에서 그쳐있습니다 그런데 유식의 사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과 사물과의 관계를 일치시켜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적인 수행 활동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일 그런 의지적인 수행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은유와 같은 명의 자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지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명은 군대를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어묵봉정에는늘말 그대로 곰 그대로 유와 같은 것에 일치시켜 가가지고 공국에 있어서 이름과 사물은사성과 차별은 무엇인가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자기 삶의 태도가 밖에 가진 밖에 가고 있는 형태를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분명하게 알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물을 명확히 가르치지 않고 싶뿐만 아니라 동시에 날 삶이 점점 볼 때는 봄 들을 때는 들음에 가까이 가 있는 것. 이것을 가인하는 것니다 그러면 아 이름은 소외된 실체 소외에지나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들이만나사물은 마을사물과 더불어 하나 된 원생명의 장으로 오 있는 것이 자기 몸과 마음에서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명의 자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생에서 나타나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사가행이라고 이름 붙입니다.